자, 안녕하세요 타이거얘기입니다 약간 뜬금없이 나온 감이 있는데요 어저께 갑자기 매직아이를 주고 무엇을 상상할지 우리한테 맡겼었는데 사실 여러분들 사팔뜨기 하시는 분들이라면 볼수 있었죠 어 셀에 그 무도의 링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셀이 왠지 LL로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역시 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레전즈 리미티드 더 퍼펙트 링으로 나왔고요. 일단은 이 제트파워 목록을 보시죠. 제트파워 목록을 보시면은 0.5%로 새로 나온 레전즈 리미티드 퍼펙트셀 사격 타입의 보라색이고요. 그 다음에 부반 합체 자마스, 그 다음에 초프고공 피콜로 프리저, 그 다음에 원기공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0.5%의 확률로 나왔고 또 스텝업이다 보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할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재생에다가 강력한 저게그 태그를 달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증인간까지 달고 있죠 그래서 여러모로 많이 쓸모가 있는 이셀 바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목가자 하하 갑니다 그냥 바로 뽑아요 자, 300개 3개죠 자, 세계에서 가장 운 좋은 사나이가 되고 싶은데 세계로는 안나올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당기기 합니다 조그만 어, 글씨 나온거 보니까 이번 뽑기는 망했죠 일단 뭐 300개니까 서반부터 잘나오면 좋겠지만 일단은 꼭 나오면 좋겠습니다 일단 요 300개는 날렸고요 이제 500개 5개짜리 뽑기 갑니다 어, 이번에도 어, <웃음> 어우 날먹 하고 싶은데요. 과연 일단 다섯 개 5개 나왔어요. 다섯 개짜리 뽑기에서 다섯 개. 자 어떻게 될지 이 대전 아 헛방이네요. 이거라도 아추천도 없고 별 기대가 안 됩니다. 아 이기지도 못했네요. 자 이번에는 스파킹 나올 가능성이 적죠. 그래도 익스트림이 지금 나왔어요. 두 개나. 자, 하나는 나왔다. 뭘까요? 아, 히어로. 히어로도 좀새거 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히어로 이제 새거낼 때가 됐는데요. 자, 이제 본격적인 뽑기라고 볼수 있죠. 700개부터는 진짜 본격적입니다. <웃음> 어우 자, 가자. 800개 썼고, 이제 1500개째 씁니다. 자, 다운로딩 왔다갔다 안 했어요. 어? 일단은 불탄 라메크 성이니까, 약간만 기대해 볼게요. <목소리> 오! 그렇지. 어떻게. 아. 일단, 쇠 변신. 기절했나요? 오케이. 스파킹 하나 왔죠. 자, 어떤 스파킹인지가 중요해요. 오, 처음부터? 진짜. 왜 그래. 자. 노란색 옛날 스파킹 퍼펙트 셀 말고요 레전즈 리미티드 퍼펙트 셀 필요하죠 아 이럴수가 있나요? 네 번째 세개 남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개자 아. 일단은 일반적인 뽑기로는 셀이 등장하고 있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익스트림 이상 뽑기에서 레전드 리미티드 l 셀을좀 노려볼게요 자 이제 진짜 뽑깁니다 1000개씩 쓰거든요 자 나온 로딩이좀 길게 길게 왔다갔다 아 그런건 없었어요 아 일단 추상까지 변심했으니까 조금만 기대해봅시다 아 근데 헛방이에요 이러면 안되거든요 아 제발 일단 스파킹 하나 확정했죠 에네르카로 승리를 하면서 스파킹을 하나 확정했습니다 자 어떠한 스파킹일지가 중요한데요 자 이건 뭘까요 아 이거 진짜 많이 나오는데 성우천 저번부터 꽝일 때 엄청 나오고 있어요 자 아직도 스파킹 안나오나요 익스트림만 나오네요 정말 아 익사이팅하지 못한데 아 전부 다 익스트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 뭐 별다른 성과가 없습니다 아, 별다른 성과 없고요 별만 잔뜩 올랐어요 어우 약도 잔뜩 오르는데요 자 한번 뽑기하고 이제 무료까지 일단 가보겠습니다 가자 이번에 좀 나오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난 날먹을 하고싶으니까 자 안나왔어요 일단 별다른 어떤 징조가 없어요 여기서 원기없 쓰면 되는데 아원기쓰려다말한것같아아 막혔어 막혔다 안돼 뻥 뚫어져야된대 되는데. 자 두개 세 세개 세개 요번은 셀이 유니크 게이지도 있어가지고 딜 증가가 장난이 아닌 것 같은데요. 뽑고 싶거든요. 어! 스파킹이 나오네요. 아, 뭐야. 21호가 갑자기 나와요. 자, 검은색 화면으로 바뀌어야 돼요. 레전드 리미티드 화면. 자, 하지만 이번 뽑기도 실패가 됐습니다. 실패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무료 뽑기에서 한번 노려봐야겠죠? 무료 뽑기! 진짜. 이거는 진짜 무료 뽑기에서 보통. 어...잘나왔다고 생각을 뇌이징을 좀 하고 뽑겠습니다 하, 제발... 퍼펙트 빙 돼보자 뽑기게 에도 퍼펙트 빙 아... 일단 뭐 별다른게 없네요 또헛방이고요 아잇 아아...정말 어디있을까요? 셀은 어디있을까요? <웃음> 잘안나올것 같습니다 네번째 다섯번째 여섯번째 일곱번째 인주인간들이 많이 나오네요 여덟번째 네! 아홉번째 이제 마지막 열 번째 아아 이럴수가 있나 잠시만요 이러면 안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번에는 날 뛰어넘어라, 날 뛰어넘어봐라도 없이 나왔네요. 자, 500개 다시 갑니다. 제발. 여기서 나오면 진짜 대박. 아, 이거 확 건너뛰기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마우스 갔다가 지금 다시 뺐어요. 오, 설마! 자, 배를 쳤거든요, 배빵! 오! 일단 스파게 호성이죠? 노란 글씨, 황금 글씨. 약간 버벅거리는게 나오려나? 첫번째? 아 아까 5천이 나오더니 이크스 나오네 이번에 혼혈사이어인 완전 저격이죠 어셀리 혼혈사이어인한테 어? 댐증이 붙어있습니다 아... 자 700개 가나요? 어 결정이 이제 493개 남았어요 아 이러면은 이거 나 지갑 전사돼야되 아... <웃음> 아 이러면 안되는데요 지금 뭐 레전드 리미티드 캐릭터가 전혀 안나오고 있어요 세븐커네 이번에 초포공도 나올만 하거든요 제발 아추스트리도 변신 안했어요 가망성이 없어보입니다 아클큰일데 어요번뽑기 상당히 잘 안나오고 있는데요 에이. 자 지금 결정이 없죠 결정을 내려야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하지만 수급처가 한곳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면은 힘에 대 보상을 안받은게 있어요 제가 힘에 대 보상으로 천개를 일단 채울 수 있을지 볼까요 몇등했어 아 500개 600개 받았네요 600개면 천개 되죠 오케이 <웃음> 1,000개 겨우 채웠고요 1,093개 익스트림 이상 뽑긴데요 무조건 가야지 어? 가자! 하! 어 그렇지! 일단 군둥 날라가면은 기대를 좀할수 있어요 저게 보통 레전드 리미티드 나올 때 행운의 행운의 증표로 따라 나오거든요 스파킹 확정은 아닌데 행운의 증표가 돼요 이번에스파가 확정 됐죠 이겼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레전드 리미티드를 기대해볼 수가 조금 있겠어요 자 이거 뭘까요? 검은사면! 안돼 얘 끝이 아닐 수 있죠 네번째 다섯번째 오메라이트 여섯번째 새로운 길에 나왔네 일곱번째 여덟번째 안돼 진짜 끝인가? 아 끝이네요 진짜. 여러분들 잠시 지갑 전사 빙의하고 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정확하게 1분 37초 후. 자 다시 왔습니다. 뭐 소소한 지갑 전사 정도가 됐고요. 큰 지갑 전사는 아직 몰라요. 자 무료뽑기까지 2연뽑할 수 있거든요. 이번 안에.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가자. 제발! 제발! 나도 한번 재생 써보자! 제 재생이 좀 약하거든요. 이번에도 운명이 막기만 했어요. 아, 글씨까지 쫓네. 이거는 뭐. 막혔어요. 네, 막혔어요. 허리 꽉 막혔어. 하지만. 한번 기회가 더 있다는 거세 번째 네 번째 미치겠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네큰 기대 없습니다 어 뭐야 네, 그럼 그렇지 큰 기대 있을 수가 없,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나마 저게 나온 게 이상한 거예요 자 진짜 마지막이 될까요? 보겠습니다 아, 무력 뽑기. 돼지요, 산이요, 바다요. 그리고 이걸 시청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요. 나에게 온기를 조금만 더. 세루! 널 갖고 말겠어. 오메요. 아, 다섯 개밖에 안 떨어졌는데요. 이거 참. 아. 다 막혔습니다. 오늘은 뽑기 실패 같네요. 아. 뭐, 나올 것 같은 징조가 전혀 안 보이죠? 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환소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교환소 내가 모아가지고 쓰려고 그랬는데, 교환소에서 티켓 바꿔가지고 일단 해볼게요. 좋아요, 구독! 구독! 여기서의 확률 5%일 거예요. 자, 5%면 꽤 높은 건데, 아까 의 10배거든요. 다운로딩이 없어! 안 돼! 안 돼! 이거 모션 전혀 안 나오네요. 아, 아. 참. 모두가. 우리도. 우리도. 우리도. 우리도. 우리도.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제 더이상은 없고요 어 혹시 몰라서 테이블이 막혔나 해가지고 파이팅 화면까지 나갔다 다시 돌아왔고요 이제 2000개로 딱 뭐야 두번밖에 못하네요 1000개짜리도 못할 것 같고 500개, 700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조금 더 결정 모아가지고 따로 이제 뽑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목소리> 아우, 그냥 건너뛰기 누르고 싶어요. 지금 뭐, 나오는, 그런, 기대되는 확률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은 너무 초록초록 화면밖에 안 보이는데요. 우주도 없고, 빙산도 없고! 아, 정말, 셀 기록이 안 나오는데요. 아, 진짜. 이번에는 좀 아니고, 다음 거, 어, 잠깐만, 스파킹. 이게큰 기대는 안 되지만. 그렇죠. 이제 다음 뽑기가 이제 진짜 마지막이 될수 있어요. 아 물론 교환한 거 하나 있죠. 자 가자. 진짜 이건 진짜 나와야 되는데. 와씨! 와 이거 뭐야? 여러분들 지금 각 게임 드래곤볼 레전드 보고 계시고요. 게임 멈췄습니다. 이거 뽑기 결과 700개 뭐가 나왔는지 옵션에서 확인해야 되는데요. 아 진짜 이거 왜그래? 진짜 여러분들 지금 물론 편집을 한 화면이겠지만 같이 그 과정을 보시죠. 아 이거 7개 뭐가 나왔는지 모르거든요? 아 이제 아, 욕 나오네 진짜 요, 요만큼까지 요 욕이 나왔는데요 다시 담았어요 욕을 할순 없으니까 혼자 있었으면 은 방송 안키고 녹화 안하고 있었으면 욕했다 진짜 <웃음> 자 보겠습니다 어우 떨려 여러분들 이렇게 될 때는 여기 뽑기력을 누르면 돼요 이거거든요 진짜 안 나오네. 뭐야, 이게? 이게 누구죠? 피콜로 L2203S가 누구야? 아, 누군지 알지도 못해요. LR, <웃음> LL 피콜론가 그러면은 다인 텐데, LL 피콜로일 리가 없는 것 같거든요. LLP 콜로 면은 다행인데 그나마 이거를 아 필터 아 진짜 여러분 들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하나만 볼게요 그리고 뽑기하고 말겠습니다 뭐, 어? 이거 먹었네? <웃음> 이제 젠카야겠네요 <웃음> 네 LLP 콜로 하나 먹었고요 <웃음> 이게 뭐야 일단 LL이었습니다 네, 제가 피콜로 LL을 하나 필요했었는데 먹었고 교환소에서 5%짜리 진짜 셀 마지막 마지막 도전하고 이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LL 먹어도 이거 이렇게 거이 먹으니까 참 이상하네요 자 여기에서 확정 가자 셀 이제 나올 때 됐어 어다운로딩 힘차게 움직이란 말이야 그렇지 그렇지 일단 우주 초쎄 변신하고 그렇지 어? 셀 날려보.. 아니 저프린터 날려버려 팍! 아, 어! 각이다! 에엘 각이야! 제발.. 제발! 오가 독노 라다 I'm g o n n t h e s p i t a l